한 달에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국가적인 큰 재난으로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일게이트도 이런 이재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그 산불 기부와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이제 지붕들 나무 사이사이를 이제 연결할 수 있게 모찌를 하는 작업을 맡게 됐습니다 정말 이번에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이제 작업에 제가 이렇게 지은 집이 어려운 분들한테 가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보람찬 봉사활동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못질을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어렵는데 빌더분들이 작업을 지시해 주셔서 쉽고 안전하게 잘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의 임직원들이 참여해주셨던 그만큼 공감이 컸던 캠페인이고요 이런 활동에 저희 임직원들이 함께해주시는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책상 안에 온라인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공감과 희망을 전하는 일을 앞으로도 희망스튜디오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